나갔어? 응? 오늘은 아우 <웃음> 잠시먹었쩐지 어? 발수 코팅을 할거야 발수 코팅이 뭔지는 이것도 뭐 단어, 단어 표현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차 유리에다가 코팅 젤을 발라서 코팅층을 형성해 주는거야 그렇게 해서 물이 튕겨나가게끔 그 그러니까 이게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발수 코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수 코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세 가지가 뭐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비가 내리는 날 물방울이 정지했을 때는 흘러내리고 주행 중에는 튕겨 나가게 해서 운전자가 시야 확보가 용이해지게 해서 안전 운전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또 더는 이제 와이퍼 작동을 좀덜 하게 해서 주행 중에 와이퍼 수명도 오래 지속을 시켜줄 수도 있고 또 이제 어, 세 번째 장점으로는 어, 유막이 다시 재발생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유막이 덜 생기게 해주는 거지 이런 장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꼭발수코팅을 했으면 좋겠어 내 차는 아직 못했어 이따 해봐야지 일단은 바로 한번 시공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 동티뷰 시중에는 발수코팅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어 근데 지금 시공하고 있는 거세가지만 갖다 올려놨는데 뭐 슬프로 하기에 참용이한는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병에 든 제품들도 있고 또 이거는 뭐 M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오늘은 이걸로 시연을 좀 해보려고 그래 원래는 그 시공을 하게 되면 전체 유리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려 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특정된 부분만 특정된 부분만 다시 해보려고 일단 준비 과정이 우리 전 차량에서 했던 것처럼 유막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세정을 해서 유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테두리에 몰딩 부분에 뭐 묻은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깨끗이 물기를 제거를 하고 와이퍼도 내가 사랑하는 와이퍼 와이퍼도 올려놓고 시공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시공이 안 되겠지 이요 실란트, 글라스 실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m 작방 한번 시공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 너무 과하게 묻히지 말고 적당량을 스폰지에다가 묻혀서 내가 가스코팅 하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살짝살짝 펴 발라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로 한번 갖다가 가로로 그럼 더 촘촘하게 비워진 부분이 없이 발라지도록 하겠지 이런 식으로 도포를 한 후에 대부분 그 바스코팅제가 경화 시간을 갖게 돼 있다고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어 경화 시간이 좀뭐 그 차등이 있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타월로 이제 닦는 작업을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5분쯤 후에 닦는 걸로 해보자 일단은 경화를 시키도록 하자고 어우 음식이 좀짠나와요 근처에 연예인이 하는 식당이 있는데 어우 줄도 엄청 서 있어 TV 한번또 방영 얼마 전에 방영돼서 짰어 음식 짜물 엄청 차고 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월에다 물을 적셔서 닦거나 하라고 사용 설명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시연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미리 타월에다가 물을 적셔서 꼭 짜서 준비를 해 놨단 말이야 일단 한번 닦아내 보겠어 어, 좋아 잘 낚이네 또 다른 이면으로 얼룩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눈으로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끝난 거야 요거를 일단은 시공이 끝나 요, 요, 요 상태로 시공이 끝나서 가능하면 뭐 물을 안 뿌리고 경화를 시켜주는 게 맞기는 한데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잖아 또 시공 한 부분과 안한 부분의 차이가 뭔지를 갖다가 한번 보자고 자 이제 그럼 좀 물을 쏴볼게 이렇게 물방울이 차 유리에 적셔지지 않고 다 흘러내린단 말이지 근데 유막 제거만 한 부분은 물이 젖어 있지 결국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이러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 보면 서 있으면 물방울이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주행하고 을 있으면 물방울이 튕겨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그러면 굳이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야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발스코팅을 하게 되는 거지. 눈으로 확인할 정도의 이런 시험 과정이 있었으니까 발스코팅은 이런 거다. 하고 동생들 알고 있으면 될것같아 아, 오늘 음식이 너무 짠나봐. 막 속이 거북해, 지금. 뭐 차이 없서 끝내자. 아우.